제 가봅시다. 자, I believe I can fly. 자, 착하게 선수,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푸시고, 하, 하, 하, 하, 하. 자, 520, 512m 에서, 512m 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갑니다. 띠, 띠, 띠, 고! 오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 체크, 체크, 게임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브레이크 본즈를 해보려고 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을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정글 상상을도 할수 없는데, 뼈를 많이 부러뜨릴수록 점수를 많이 줍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단지 게임은 게임일 뿐. 우선 게임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게임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높은 곳에서 뛰면 됩니다. 떨어져서 뼈가 많이 부러지면 우! 우후! 우! 와우, 좀 잔인하긴 해도. 우! 어, 괜찮니? 내 뼈가 다 부러졌다고요. 선생님들 머리카락 머리 색깔이 다왜 이러지? 딴이뭐에 딴이라니. 다 끝났다고? 어이 선생님 나 주사 놓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아진 것 같아 선생님 선생님 나점퍼로 가도 돼요 yes yes y e 오케이 무지 아프네 무지 아프 자 아직 다 부러지지 않아서 지금 보면 어깨뼈 부러지고 관절 나가고 이 빨간색 모양으로 이게 부러진 거예요 자 그리고 빨리 떨어져야지 점수가 높고 많이 부러뜨려야 점수가 높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야지 점수를 많이 줘요 자 요번에는 한쪽으로 해서 많이 튕겨가는 방식으로 떨어져 봅시다. 많이 벽에 많이 부딪히는 방법으로. 오! 오! 오! 오! 오! 예 그리고 떨어질 때 풀밭보다 바위 쪽에 떨어져야지 더 점수를 많이 얻어요. 아! 따아! 아 갈비뼈가 안 부러졌네... 아하... 한번더벽 타고 갑시다. 여러... 여러 번 부딪히는 벽 타고 스타일로 휴. 벽 타는 스타일! 튕겨! 우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날아가야 돼! 한번 더! 아우! 그렇죠 한번 더. <웃음> 아우치 어. 온몸의 뼈를 부러뜨리는 게 목표인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살짝 발목 다쳤어. 아우. 한대한번 더. 아. 이우! 오 예. 으. 이 소리만 들어도 뭔가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게 느껴지죠? 우후. 아 갈비뼈 왜 갈비뼈가 안 부러지지? 자, 새로운 맵이에요 썽큰시티 여기서 보면 마운틴 자퀴리아 여기서 썽큰시티로 한번 가봅시다 썽큰시티 이야 yeah. 비록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자 철깍의 선수 준비됐습니까? 예 yeah, 준비됐습니다 자 갑시다 원투 3, go 우후 오호! 아우 어, 목 아파 오늘 소리 너무 많이 해줬더니 예! 자 여기가 오 갑니다. 갑니다. Building, building, building, building. 아 예!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예! 여기가 딱딱한 데가 훨씬 많아서 점수기가 훨씬 좋네. 휘히히히 갑니다. 착하게 점프. 위후! 오, 오, 오! 아, 너무 무서워. 아, 나, 아지라! 에이 왔어, 왔어, 왔어, 오! 후! 한번 더! 자! 자, 떨어지면서 컨트롤이 돼요. 다음에는 오떨어져오오자 멀리 멀리 날아가야 돼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빠오 오 떨어져 떨어져 오 아후 후우! 벽 타고 다니는 게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또 내려왔네 다시 한번 더, 한번더 튕겨. 오케이. 오케이. 우와자기해자기해 아우. 아후 아, 우와, 아우. 아다안우 아우. 아7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어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바위에다 그대로! 바위에 그대로! 그렇지! 아우! 후후 후. 브레인 데미지! 머리 다쳤어! 아... 어깨가 안 다쳤네? 돈은... 돈은... 14만 불... 나이스! 다시 한 번! 갑시다! 뇌를 다치는 게더 많이 버는 거야! 한번 튕겨야지 멀리 가는데... 아... 그렇지! 네 다치고! 오케이! 빠디! 오케이! 빠디! 오우야! 후! 같이 가 친구! 같이 가! 튕겨야 돼 튕겨야 돼 그렇지 튕겼어 가자 가자 요번엔 바로 가자 좀만 더 좀만 더 안되겠니? 친구 같이 가! 오우! 오예! 끝까지 끝까지 가는거야 그렇지! 오 예! 아싸! 자 가봅시다. 이번엔뭘 써볼까? 이거 뭐지? 스프럭?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거 써봐야지. 언제 쓰는지 모르지만... 이거 뭐지? 우와! 이거 뭐야! 스프럭! 이거 뭐야! 어 저거 떨어질 때 써야 되는 거구나! 아, 알았어. 이건 떨어질 때... 땅에 튕기게 해야 되나 띵하고 튕기는 겁니다 한번 써봐야겠다 나중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브레이크 레벨 부러지는거 레벨 뼈 골절되는 거 레벨 그리고 아, 뼈 빠지는 거에 뼈 빠지는 레벨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뼈 삐는 거 레벨 그리고 플라이 컨트롤 이게 플라이 컨트롤이면 위에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레벨 할수 있어요 뭐우쩌 What? 이쪽 벽에 붙어 벽에 붙어 벽에 붙어 튕겨나가! 튕겨나가! 멀리가자 멀리가자 멀리가자 멀리가자 멀리 최대한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빠우! <웃음> 나이스! 백군에서 벌는 많이 다쳐서 골고루 아... 그래도 12만... 12만 9천불이나 벌었네 나이스! 쉬어! 여기서 뭐 쓸건아니지 설마. 설마. 에이. 손목 m 손 뼈, 써. <웃음> 손목, 손목 뼈. Somok, s o m 오예 오예 여기 걸리면 안돼 그렇지 떨어져야돼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 더, 더, 더, 더, 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그렇지,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쪼샥. 이야. 음흠. 자, 이번에 세게, 그대로, 그대로 갔다 박자. 세게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한번 더, 파이어 워. 오케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일단 클릭만 했고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어 지금 오예 오케이 워어 오케이 699군데 한 군데만 더부러지지 아, 그렇지, 0 0 군데. 와우. 와우. 2 8만 나이스! 10m, 1 6 m 2 0 m 5 3 0 m 5 0 m 0 m 5 5 0 m 에서 뛰어내려봅니다! 1 0 난좀더 빨리 떨어지게 원해. 좀더난 스피드, 스피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스피드. 그냥 갖다 받기. 에 아니, 브레인 데미지가 안 오다니. 아, 550m에 떨어졌는데. 뼈가 146개밖에 부러지지 않았네요. 돈은 37,000. 발도 안 돼. 이러면 안 돼. 더잘 뛰어야 돼. 서잘 뛰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 530m, 540m, 550m, 560m, 쫙! 어! 후! 하잇! 으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난! 그렇지! 스피드, 아, 스피드, 스피드! 스피, 스피. 빠르게! 몇마일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이백 말 찍어야 되는 나무에 풀든. 아 그래도 착각의 선수 웃고 있죠. 아직까지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37000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으으... 자 가봅시다. 우우빠우빠우우 우이후... Wow! Weehee! y e wanna speed, speed, s p d s p e d speed, e speed! 다 Wow! w 그래, 돈이 안 되네. 3만, 3만 0천 밖에. 우리 더높이못올라가나요 얼마가 있어야 되죠? 얼마가 더 있어야 되나요? 8, 9, 3.5 3.5 3.5 금방 갈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바로 갔다 가지 바로 갔다 0기 바로 갔다 0기2 0 0 40m! 240mph! 아... 뼈가 90개 밖에 부러지지 않았네요. 아... 왜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거죠? 음흠. 자 그래도 아직 찬스는 더 있습니다. 자 착한 선수! 자 도약해서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을 푸시고요. 자 갑니다. 띠띠띠띠 dd, dd, 난 헤드샷을 원해 우! 오헤 dd, d 원해 d dd, 원 d dd, dd, dd, dd, dd, dd, dd, dd, 밖에 벌지 못했네요. 아참자 아, 다시 갑니다 이번엔요 난간을 쫓아가서 저쪽을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차가혜 선수 준비됐나요? 준비 준비됐나? 예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레디, 셋, 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후이후이후후이후이후이 헤드샷 2번에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나 살았니? 아하하 <웃음> 4만원천밖에 000, 벌지 못했어요 으... 자 높은 곳으로 가봅시다 이번에 자 올라갑니다 520m 530m 540m 550m 갑니다 쩔위뭐야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왔죠 자 그대로 내려 꽂아주길 바래 바위에다 꽂아주길 바래 바위에다 꽂아주길 바래 조금 기대되는데요 점수가 기대됩니다 점수가 기대됩니다 프레임 데미지가 왔거든요 아 근데 4만밖에 받지 못했네요 아이게뭔 짓인가요 왜 10만 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그래서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자가 봅시다 Ready s t Go 호호 호호 호우 호호 호우호우호우호우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o 호 호호 호 bounce, bounce, 호호 bounce! 아, 나무에 안타깝네요. 23,000원 밖에 벌지 못했다니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아. 자! 어우! 점프를 놓쳤어요. 점프 시기를 놓쳤어요. 자, 이게 어떻게 결과 나올지.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미끄러지고 있어요. 자, 차강의 선수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빰빰빰빰 빰빰 어우!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떨어지나요? 더멀리 떨어지나요? 자 이렇게 잔 부상이 많은 경우 떨어지나요 또 떨어지나요? 많은 뼈 부러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요번에 속도 낼수 있는 찬스가 습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집 바운스 바운스 떨어집 바운스 아 마지막 오, 그래도 마지막에 브레인 데미지가 왔습니다 아예 아주 선방했는데요 188군데 떨어졌습니다 자 돈은 37,000 아 너무 약한데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해니 뛰어내리는 건 넌데! 아! 어 이건 뭐죠? 그냥 여기서 끝나나요? 아, 뼈는 많이 부러졌습니다. 22,000 벌었네요. 자, 돈벌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점수를, 많은 점수를 잘못 받고 있는데요, 착각의 선수 자, 여기서 반동으로 튕겨서 멀리 나가길 바랍니다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떻게, 바운스! 아, 브레인 데미지도 못 넣네 아, 이 정도면 너무 너무 약한데요. 자, 갑니다. 착하게.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뛸수 있나요? 뛸수 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따라오세요. 카메라 따라오세요. 갑니다. 레디. 세. 아, 무서워! 짠! 우 바로가 다어빠 아. 이런 나무에 부딪히는 불상사가 돈 22,000밖에 아, 안타깝네요. 오! 이친구주 멋있는데요? 아웃피시 아주 멋있습니다. 오. 자, 높은 곳으로 가 보죠. 올라가 봅시다. 520m. 530m. 540m. 5 0 50m에서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척에서점프 합니다 점프 합니다 우와 어디 붙이시면 부딪히는, 부딪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우호 예. Yeah.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야다 갑니다!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니그 바위로 그야 그야 그야 그야 그 바위로 그야 그야 그바위로 그야 그야 그야 야 그야 그야 그 아 정말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아 2만 0 0밖에받지 못했습니다 아. 왜이러는거죠? 음자 요번엔 급속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바로 갈수있구요 바로 갈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 갈수 있도록 세게 빠우 265마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브레인데미지조차 없는건가요? 어우... 이상하네... 10만원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이러는거죠? 10만원 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자, 요번엔 다른 길로 가보고 있습니다. 우! 브레인데미지 일찌감치 갔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으! 나무를 피하는거 좋죠? 으으이아 브레인데미지 일찍 온거에 반하면, 피하면 그렇게 썩 점수가 파이어워크! 아! 썼나요? 아 드디어 레벨 21이 됐네요 파이어워크 안 썼네요 요번에 파이어워크를 써봅시다 잘 떨어져 봅시다 파이어워크를 써봅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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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용용이용이용이용이용이용 다트2 써 볼까요? 뭐 다트는 뭔지 정말 모르겠네요 다트2는 자 아무튼 스프롱 써봤는데 뭐별 좋은건 없는것 같아요 파이어 옥이 제일 좋은거 같네 음... 17만 밖에 받지 못했어 아... 있는걸 다 썼는데 있는걸 다 썼는데 이거밖에 받지 못했어 으 아... 다시 한번 가 봅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위후. 제프레 데미지 빨리 왔어요. 오, 예. 오, 예. 281 마야 이 파워. 자, 한번더 올라갈 때까지는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죠 감독 떨어집니다 착하게 떨어집니다 착하게 떨어집니다 뿡 브레인 데미지 왔어요 좀만 더풀어 주세요 좀만 더 풀어 주세요 아이야 아이잘안 되네 어 캡틴 아메리카네요 어 얼굴이 똑같이 생겼네 안녕. 와우 멋있는데? 나도 저 방패 갖고 싶다. 위히! 우와! 그대로 직항하는 거죠. 그래서 바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우! 아. 왜 브레인 데미지가 안 오는 거죠? 아, 여러분 아쉽게도 제가 다음 레벨까지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팍팍 잊지 마시고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로블록스 비디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 체크 체크 기